성이 있는 테이프가 된거예요. 음. 제일 잘생긴 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안경을 잠깐 올려주시고요. 그, 이 부분, 이 뼈에다 붙이면 소용이 없으니까 콧망울 위쪽에 동심은 센터를 딱 잡고 이렇게 해서... 아, 개그림 있으면 잘안보는데 <웃음> <웃음> 어, 화장이나 이렇게 로션을 지우는 게 좋아요. 접착이 잘 되어야 되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있으면짠 공다. 네. 조금 조금 더 호흡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칼라가 하얀색이좀 좀 맞은 사람 같잖아요색자 <놀람> 색깔... 만들어 보시지어들 네. 테이프가 져올까요 아, 여기 있어요? 음, 음. 가위가 있요 가위 요 네. <놀람> <놀람> 어떠십니까? <놀람> 오! 어? 이렇게 호흡 호흡하는 느낌이 음. 조금 더 개선이 돼요. 그러겠네. 아,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을 때 테이프만 있으면. 뭐 코막혔을 때도 쓰면 되겠네. 반, 반창고라도 우리. 있으면 쓸수 있다는 거죠근데잘 음, 되어야지 돌아다고 그래. 그 데일밴드를 갖고 음. 하면 데일밴드 접착력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막 떨어져 버려요. 그러한 건 아니면 박스 테이프로는 안 돼요. <웃음> 피부에 안좋아 음, 이게 접착 성분이 왜 이걸 아유. 쓰냐면 그인체 안정성 검증이 된 접착제를 쓰기 때문에 이 약국에서 아유. 하고 쓰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거, 이것도 거이 조금 붙이고 있으면 접착제 알레르기가 있어 이거 조금만 있으면 막 뻘겋게 부어올래 그래서 그 종류는 되게 많은데 이0 이, 이 0일트야 병원가면 병원가서 꼭 반창고 쓰꼭 얘기를 해줘야 돼 나는 알레르기가 생겨서 엄청 심해져자 지금까지 지금 녹화 중인가요? 네. 지금까지 이제 그 코테이프를 만들어봤잖아요 코숨테이프 코숨 코숨밴드 코숨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테이프 줘봐 봐요 거기에 이제 그 테이프를 입에다 붙이라고 하잖아요 입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풍으로다세요 그리고 약하니까 그렇고 임시 방편이야 이거는 잘때 누가 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잘떠놓으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입이 저... 안 벌어지잖아요. <웃음> <웃음>